중소기업 기술보호 온라인 교육과정 모듈 1.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이해 한 거대한 손에 의해 피땀 흘려 이룬 내 기업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지고 있는데요. 한 회사당 피해액만 17억 원. 2011년부터 5년간 피해 기업만 총 644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피해 금액 무계액은 3,456억 원에 달합니다. 손만 닿았다 하면 기업을 힘없이 쓰러지게 만드는 이 어마무시한 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술 정보를 빼돌리려는 검은 손 기업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시시때때로 기회를 노리는 이들 때문에 그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 검은 손이 언제 우리 회사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순간 더 이상 아니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보호의 필요성과 지식재산권의 종류, 영업비밀의 개념과 기술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그리고 기술보호 역량 수준 강화 방안과 기술보호 지원사업 및 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모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기술 보호의 필요성 기술 보호 왜 필요할까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 유출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래의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며 인력시장이 개방되고 정보가 연결되는 등 기술 유출의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의 측면에서는 FTA 등 글로벌 경제 통합과 신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기업 간의 경쟁 심화는 국내외 기술 탈출와 분쟁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일찍이 산업스파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1,125명인데요. 이중 약식기소를 제외하고 기소된 피고인은 161명에 불과해 기술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기술 유출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피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구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혹여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무죄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높은데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9.8%로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인 3.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소송의 경우 검찰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소율은 20.5%에 그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상 특허 1심에서 패소하는 확률이 무려 89%를 차지합니다. 특히 민사소송 1심은 약 1년, 3심은 약 2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몸도 마음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기술 유출은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6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중소기업 중 3.5%가 기술 유출을 경험했고 그 피해 규모는 무려 건당 피해 금액 약 1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매년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고 증소벤처기업부의 2016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 대비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료.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업의 재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그 속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 속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학권, 실용신한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속해 있고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으며 신지식재산권에는 영업비밀과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 설계,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개념 내 기업의 기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죠? 이번에는 영업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생산 방법과 판매 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이번에는 이 같은 기술을 보호하는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으로서 부당한 가격 결정이나 경쟁 제한 행위, 부당 차별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 기술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의탁 기업 간 거래 시 부당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횡령, 배임 등의 내용이 담긴 형법, 그리고 효력 및 권리침해에 관한 금지청구권이 포함된 특허법, 디자인법 및 상표법 등이 있습니다. 고된 노력과 연구 끝에 남한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하지만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데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적용 법률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는 독립한 경제적 가치와 비밀성, 보안관리 노력을 갖춘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즉 영업비밀을 보호해주는 법률입니다. 두 번째,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 있습니다. 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법률이나 명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한 기술, 즉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을 보호해주는 법률입니다. 세 번째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이가 업무와 어긋나는 일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 손해를 입히는 경우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률 외에도 형법, 저작권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답니다.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 방안 심의 행위 등이 발생한 후 처벌을 하는 대응책보다 그 전에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이상적일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10대 핵심 수칙을 발표, 기업이 핵심 수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호 10대 핵심 수칙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것 역시 기술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합니다. 핵심인력이 퇴직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중요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서류는 별도로 보관하고 중요설비와 장치는 통제구역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기술은 특허 및 기술 임치로 확실히 보호해야 하며 정보시스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물리적 보안 대책을 들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설을 보호하는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적 보안 대책이 있는데요. 보안정책 자산관리, 인력관리, 보안교육 등을 실시해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보안 대책으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고 보안 솔루션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기술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보호 지원 사업 및 체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2014년 제정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기술보호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보호전담기관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입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기술보호진단, 자문을 실시하고 기술지킴서비스, 보안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임치된 기술을 활용해 담보대출 자금 지원과 기술거래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기술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설명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진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기관과 국제협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기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쓰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운영해 사후 구제를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기관과 협업해 지원을 돕고 있는데요. 먼저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에서는 기술보호상담, 현장진단 및 자문,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 중재 및 법무지원단을 통해 원만한 해결 및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술 임치로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PC 문서 보안 솔루션, 출입 통제 구축을 지원합니다. 기술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설명회와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임치 제도와 함께 기술 거래 과정상 발생하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등록하는 증거 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지킴 서비스를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365일 24시간 관제하는 보안관제 서비스를 비롯해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악성코드 탐지 등 기술 보호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술 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명심해야겠습니다.